안녕하세요 안현입니다 2021년 수능의 날이 밝았습니다 밝겠, 수능생 여러분들 너무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열심히 잘하길 바래요 알았 마지막까지 제... 열심히 해서 잘 치길 저 안현이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동생들 모두모두 할수 있어 아자아자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! 잘하세요 알았죠 You can do it. Fighting!